차세대 중형성 프로그램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위성을 그 위성 본체하고 탑재체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위성 본체를 어 표준형 플랫폼으로 저희들이 설계 단계부터 제작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목적은 그 다양한 형태의 탑재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형 위성 본체를 만듦에 따라 가지고 어 위성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 기간 및어 소요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어두 번째는 그 저희들이 그 500kg급 중형 위성을 개발하면서 저희들이 그 산업체 공동 설계 팀을 그 공동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항우연이 가지고 있는 위성의 핵심 기술들이 어, 산업체로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향후의 그 수출 또는 후속 위성에 대한 어, 산업체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데 어,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0.5m급 고해상도 탑재체를 장착한 기존 위성에 대비해서 중량을 그의 절반 정도의 수준인 약 500kg급으로 어, 설계 제작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탑재체 국산화 비율이 기존의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CCD를 제외한 모든 품목들이 국산화 개발을 지금 성공적으로 완료를 해서 설계 제작, 시험 검증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그 차세대 중형성 1호 개발은 완료된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카자흐스탄에 있는 바이크로로 발사장에서 소유주 발사체를 이용을 해서 유성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그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발사상 캠페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발사상 캠페인에 참여하는 많은 연구원에 대한 사전 방역 대책 및 발사상 캠페인 사전 준비 작업을 철저히 수행하여 성공적인 발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